이번 할로겐을 보고 있으면 요즘 트렌드와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이다는승차량도 이와 같은 이유로 LED로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.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우 LED 헤드라이트입니다. 한국 자동차 튜닝협회에서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당연히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자기인증 LED는 저렴한 비용, 빠른 작업시간이 장점인데요. 그렇다면 순정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. 현대나 기아에서 출시되는 LED 사양 라이트는 오토 레벨링 센서가 탑재됩니다. 이게 있어야 2 0 0 0루멘 이상의 밝기로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거든요. 자기인증 LED는 이 레벨링 센서를 달수 없어 밝기를 제한해 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. 해당 제품도 1 8 0 0루멘으로 제작되었죠. 이 제품은 광량이 아닌 누런 할로겐에서 LED로 바꾸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튜닝입니다 우선 더스트캡을 열어 기존 할로겐 벌브를 탈거합니다.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탈거할 수 있습니다. 고초모 규격은 H7과는 다르게 별도 브라켓이 필요없어 장착하는데 조금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. LED를 장착합니다. 키온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 잘 작동하네요. 누런 할로겐에서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. LED로 비춰지는 모습은 이렇고요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. 많이 내려가 있었네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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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